먼저 그 사도행전에서의 본문의 위치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 충만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들이 공유하는 삶을 산 것이 이전에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나와 있었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약속대로 점차 확장되어 가면서 적대 세력의 위협을 앞에 두고 교회 내적으로 어떤 상태를 유지하여 발전해 가는가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의 아주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에서는 부정적인 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일은 지난번에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역사 이래 많은 자들이 양극단으로 곡회하여 적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혹자들은 주의 재림이 급박하게 올 것을 생각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지역의 부재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웃음> 그,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뭐 다른 지역은 뭐 마게도냐 지역이 되는 거죠. 그, 혹자들은 이것이야말로 표본적인 일임으로 다들 적극적으로 소유를 팔아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그 외형적인 그 모, 모, 모습만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웃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구약의 성취적인 사건이며 참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삶의 양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성의 사건은 아니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첫 단추를 채우는 그런 획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때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그 성신 충만한 과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여기서 뭐 영원토록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성신님의 인도에 따라서 주께서 내신 결과를 경험하는 영광으로서의 일로 만족을 해야지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접분하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자들은 이상적인 사회를 사회적인 진화의 산물로 보지만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인 말씀과 성신으로 세워지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빙자한 세상의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 미혹되지 않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 도성을 바라고 사는 나그네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회를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단을 목표로 삼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목표의 한 과정으로서의 상태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서 뭐 유무상통하는 이런 어, 삶이라는 것이 이, 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때 표적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이이 이 일에 에, 완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 그 삶을 지향하는 그런 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와 개략적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구조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32절로 35절의 말씀인데 신자들이 공유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36절로 37절인데 여기서는 신자들의 공유하는 삶의 한 예로서 <웃음> 대표적인 인물인 바나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32절과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상 한 사건이 <웃음> 편집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두 사건이 혼합된 것이 아니냐 하는 등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인식되는 것은 34 2절의 말씀은 계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무슨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편집 비평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그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아상이 있는 그대로 어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참노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악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개시에 의한 신자들의 양식이라는 전제하에서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류가 있는 인간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점진적인 진화의 한 단계로 여기 는 것으로서 연구 분석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웃음> 이제 본문의 내용을 차례대로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사도들을 위시한 주의 제자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적대 세력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성신 충만하여서 그들이 맡은 바 보음을 전하는 일을 심서서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가장 번창하는 국가 안에 존재하면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런 일들에 전혀 괴념치 않고 그런 욕구들을 말씀과 성신 안에서 다 뒤로 던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크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일을 추구했습니다. 뭐,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죠. 뭐, 로마 시대, 그 이전에, 그, 그 헬라 시대, 그 이전에, 뭐, 페르시아 시대, 그 바벨론, 뭐, 아수르 시대 다 따져봐도요. 그, 그, 사람, 사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계층적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지금, 뭐,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처럼, 그렇게 이제, 대우를 받는 그런 귀족 계급이 있고, 또 아주 천민 계급이 있고, 중간에 이제, 중간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지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든 그 사회 속에서, 어 높아져야 됩니다. 더 장, 저, 저, 더 높은 직으로 올라가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계층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그 개인의 영달과 비전의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이기만을 바라고 저들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오만하고 각종의 그 장벽이 도초에 세워져 있어 구,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온전한 회복의 길을 찾으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리고 악한 세상의 뿌리가 되는 인간 내면의 난잡하게 부패하여 있는 심성으로부터의 탈출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사, 사망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거룩한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도구 노릇을 힘써서 감당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늘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축복 받아서 평안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인간이 그 근본적으로 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질어지고 변질되는데 사회가 뭐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 우주도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데 이런 어 상황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어 돌이키는 게 신자인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그걸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고 사람 사람답게 하고 사회를 사회답게 하고 가정을 가정답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에, 에, 그 사, 에,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로서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 그걸 배제한 그 교회 행보는 의미가 없고 개인의 행보도 의미가 없어요.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신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에도,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서 저희들,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지, 개인의 뭐 구복 강령을 위해서, 개인의 그 무사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 사도들은 그 앞장서서 그런 사실들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거룩한 복음의 전파자로서 세상의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있는 각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 해결책을 가진 존재로서 음,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증거의 실제적인 사실이 어, 증거되는 사회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사회를 부활의 복음으로 전파했으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뭐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전 인류를 회복하려고 하고 전 피조물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 그것의 참된 모습을 교회 안에서부터 보이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저기, 사도들의 행전에 그 사역에 제일 앞서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공연이 그, 그냥 같이,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으니까 다 팔고 서로 하나가 돼서 살자. 이게 이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물질로부터 자유가 되고, 예? 뭐, 모든 그, 어갑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모든 그 억매임으로부터 회복을 이루는 삶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없고 부호하고 공허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임을 몸소 체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그리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교제 그리고 대사회적인 사명을 균형있게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행보에 나가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행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책임이 있고 대피전물과의 관계에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한 개인을 그냥 그 모든 죄의 얽매임에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개인이. 전 만유를 통일하게 하는 그런 일에 그 모든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여기 복음의 능력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알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런 자유를 그, 내가 다 누리진 못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사회가 있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웃음> 사도들이 그런 일에 모범을 보이려고 했던 거죠. 실로 저들의 이런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우선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순히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 전 우주의 하나님. 그러니까 국지적인, 그, 그, 뭐, 그런 어떤 산신 정도, 뭐, 국지적인 어떤, <웃음> 그런 국가 신 정도, 지방 신 정도가 아니고요. 온 우주를 총괄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종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우선을 두고 행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들은 그 시대의 구약의 남은 자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이사야서의그 남은 자들의 사상이 나와 있는데, 그이사야서의그 남아서 주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던 존재들. 물론, 예레미야 때는 그, 그나마 그 의인 하나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그, 출협국 하시고 친해산에서 너희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분명히 제시했는데 저들은 개인의 가치고 시족의 가치고 민그 지파의 가치고 그래서 결국은 코앞의 이익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는 일을 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신명기에 경계하신 대로 <웃음>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의 그 남은 자들의 모습과 같이 지금 주님의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안목에 갇혀서 하나님의 형식과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신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을 말씀과 성신님 아래 부복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그 인구 수에 비하면 지금 사도들과 그몇백 명, 오백 명, 뭐뭐 뭐 이제 그 전에 삼천 명이 이제 회개했고 뭐뭐한 오천 명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예요. <웃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시대에 남, 남은 자로, 어, 그들을 쓰신 거죠. 그렇게, 어, 그 외형적인,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서, 어,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 자신들을 다 데려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부터 15장 4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3년끝 그의 소산의 0분의 일을 다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레위인과 그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애는 여호와의 면제 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나,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여우수아에서 보고 있지만, 기업 분배를 받잖아요. 그런 말도 불구하고, 매 6년이면 다시 다 원위치 해요. 땅을 다 원위치 시키고, 또 그, 신년 때는 다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정제기로서 살아가는 거죠정제기로서 한시적인 관계 속에서, 그 총지기로 살아가되 이제 그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그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그, 그 여,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라는 것은 소유한 데 있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할수 있게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그런데 있는 거지 그게 복인 거지 내가 뭘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6년이, 7년이 되면 다 돌아갈 것이고, 1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 돌아갈 거예요. 49년이 지나서. 다, 다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추레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남은 광야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때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가를 말씀했는데 여기 그그리도 안에서 실체된 백성들이 그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영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후손 약속의 후손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영역 속에서 되어진 것인데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그 보여주는 그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림자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영역,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복된 그런 영역,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아적 공동체로서. 그 후손으로서 약속의 후손으로서 그걸 다 취해가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아는 거죠 성신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의 실체 속에 우리들이 산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하고 그렇게 그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뭐하나님이 사유재산을 주셨지 뭐 이렇게 뭐 다른 핑계를 댈 여유가 없지요. 그래도 뭐 내가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름 좀 한번 내고 살아야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형제들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걸 위한 우리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은 거죠. 그리고 그리토께서 사실 당신의 지상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하나가 이제, 토 통일성이잖아요 거룩성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사상과 덕성을 가진 존재들 그리고 그그 그 사상과 덕성 덕성을 가진 존재들로서 서로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뭐 어떤 사람은 뭐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 적게 가졌을 수도 있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낮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그 그 안에서 그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회를 이루고 인간상을 나타내야지그 그걸 위해서 이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20절로 23절 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아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옵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서 하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미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그걸 지향하는 삶을 청직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이 목표하신 뜻이에요 사실 첫 에덴에서 아,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이루어야 했던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 이루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완성점으로 나아가야 했던 거죠. 이 그리 도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그걸 지향하고 나가야 돼.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넘치게, 흘러넘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야 돼. 아, 저 사람들의 인생관이 다르고 어, 사회 역사관이 다르고 우주관이 다르다. 저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단순히 아, 그냥 밥상 공동체라고 뭐 육신의 밥상 공동체들은 그거 그걸, 그걸로도 하나됨으로 나타내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적 공동체거든요. 주님이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신 것 같이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정식으로서 살아, 이게 진짜 자유인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정욕에 매이지 않고, 아상에 매이지 않고, 그걸 벗어버리고 그옛 사람을 더 벗어버리고 시작한 존재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신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강구를 이루는 일을 성신충만한 가운데 누리기를 힘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구하신 그 응답의 열매 안에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저 사상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인격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힘을 쓴 것입니다 재창조만 한게 아니고요. 재창조의 목표를 일, 이루는 일을 힘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의 속성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도성이잖아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 그 사도의 교훈을 받아서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껍데기만 신학적으로 정리해 갖고 그 완전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저. 자랑할 게아니고 자부할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하나됨의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 서로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님께 기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이 안 나오는 것. 이런 예수님의 강곡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물질을 공유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냥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보태줄게 하는 동정도 아니에요. 이, 이, 이 사랑은 이 세상 사회사업가가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사랑이에요. <웃음> 그 일에 가장 가치를 두고 그들의 인생을 경영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인생 경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비록 외형적으로 대단히 행복해 보이고 안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오신 게아니야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새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했어 주의 백성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의 환란을 겪을 지언정 홀로 상하상에 눕는 일을 해서, 좋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모수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 친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심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런데 <웃음> 요셉의 환란을 인해서는 근심하지 않음. 요셉의 환란은 뭡니까?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한 구원을 위한 환란이었다.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조, 좋고 아주 배부르게 사는 것을 자랑한다. 그게 이제 주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한 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믿는 교우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셉의 환란 받기를 기꺼이 용납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절대적인 재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적인 게 어떤 건지 이제 시각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물질이 절대적이고 이게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를 잠숙해 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토안는 이거는 다 수단이고 이것은 다 방편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는 형제가 방, 목표가 되고 형제가 우리의 전부가 돼 하나님의 전부가 돼 그러니까 이 일을 한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상대적인 수단으로 보았지 결코 목표로 삼으지 않, 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삶은 아, 주님이 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셨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죄인 인이 죄인의 형체를 어, 의인이 죄인의 형체를 취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와서 죽으셨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못 이룰 게 아무도 없어요. 그,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세상이 회복이 되고, 세상이 그, 회복에서 완성으로 나아가고 하는 거다. 그,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원이 존재하죠. 이건, 우리가 아무리 뭐 내가 뭐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앞에 천당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걸 내가 진짜 주님의 떡을 먹는 자로서 그, 그 확증된 인치된 삶을 여기 성찬상에서만 할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는 일을 행해야 돼. 그걸 하지 않고 성찬상은 참여할 수 없어요. 이따가도 그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유구무원이 된다니까. 잘못하면 이게 구원이 뭔지 구원이 당시 여기 그 영역 이동이 아니에요. 네? 영역이동이 아니에요. 단순히 애굽에서 가난, 영역이동이 아니라 애굽에서 천국이에요. 가나, 저기, 음, 아브라함도 가난에서 천국을 바라봤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사도의 후예들도 마찬가지. 이게 단순히 여기 윤무상통하는 삶을 산 목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사도들의 복음전파가 있는 거예요. 보완해봐. 그 일을 위해서, 그, 그, 그것이 가장 주된 것이고, 거기에 부복돼가지고 서로 순종하고 하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내놓은 거예요. 눈치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신약의 신자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 신약의 그 모델이 될 만하죠. 이게 아주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오장에서 가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얘가 나오잖아. 아나니아, 사피라 다 팔고도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로 다 들여진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면 신자 아닙니다.